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, 짠! 쭈꾸미 볶음이랑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,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나봐요. 그래서 일단은, 어! 그, 아, 네, 들어오세요! 어, 안녕하세요. 와! 야, 요즘은 택배가 이런 식으로 오는군요. 어, 와, 대박! 대박 상당 아니죠 <웃음> 아네 아, 일단 너무, 나, 너무... 나오시죠 네. 네, 아, 오신 반갑습니다. 김에 좀 네. 드시고 가세요 아예 일단 네네. 저희 청년몰에서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해왔는데 아예 네.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네. 네. 처음 에보네요 이런 거는 저도 사실 아. 방에 누군가를 초대해본 게 처음이라서 아, 예, 저도 네. 이렇게 막 이렇게 몸만 나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 <웃음> 제가 혹시나 이렇게 치더라도 <웃음> <웃음> 당황하지 마시고 <웃음>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와, 와 이야 보이시죠? 대박 와.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면 풀체인지 채널은? 아니 아니 아니 그, 그 얘기 하죠 안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. 알겠습니다 포, 포티러브 포티러브 포, 풀체인지는 안해도 돼요 아. 죽은 채널이에요 아 그래요? 포티러브요? 아예 어. 아, 예. 그, 그런 얘기 하려면 먹읍시다 뭐 그게 뭐가 <웃음> 중요합니까? 예. 어, 예. 아 양성욱씨 옷 뭐예요? 아 저희가 이게 또 청년몰에서 나와가지고 아 너무 보기 좋은데 청년몰? 예. 청년몰이 뭔지 아시죠? 아 예, 알고있죠 예제 자, 네.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. 오늘은 청년물만 아.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.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거든요 야 근데 제가 마지막 청년이네요 아딱 <웃음> 어, 어울리게 예, 오셨는데요 예, 예, 저도 네, 청년입니다 네, 네. 아, 예, 그래서 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청년물 제품들은 네. 그 중에서도 실력파 아... 라고 인정을 받고 실제로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..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네. 이 음식들이 엄청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.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겹살 먼저 가시죠 와 아, 근데 네. 저는 이제 홍사운드님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네. 진짜 그 핏줄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아 그래요? 네.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?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네. 이제 라이브로 한번 봐서 영광이고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.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겹살로 말할 것 같으면 엔돌핀삼겹살이라고 아, 우리가 아.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에. 맛집이다 이러면 후기같은 것도 막 2-3천개씩 있고 이러잖아요 아. 이 가게에 인터넷 후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? 한, 한 8..8백개? 2만개 <웃음> 와그 정도면 찐이지 찐. 이게 지금까지 몇 팩이나 팔렸는지 아세요? 2만개며 많이 해서 10만개 2 5만 팩이 팔렸어요. 야, 이미 <웃음> 그래서 사실 그냥 엄청 이미 유명하고.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알았죠? 네 일단 네, 일단 얼른 먹기. 다들 드시라고. 예. 네. 아와 이게 다르네. 나는 이걸 집을 줄 알았거든. <웃음> 이게 먹는 사람들은 다르네. 네. 야 먹어볼게요. 보셨죠? 이 부드럽게 뜯기는 거 네. 겉바속촉 아 근데 진짜 소리가 남들보다 크게 나네요 <웃음> 네 그렇다 <웃음> 아 <웃음> 부드러운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쵸? 아니, 아니 혼자 먹고 나보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요? 같이 먹고 부드럽죠? 라고 물어보든지 하지 아 네. 제가 얼른,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맛있게 먹네. 아, 이거 이거 아, 젓가락을 안 쓰는구나.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. 사실 다 맛있긴 한데. 아 이거 통으로 먹어요 저도? 아 그럼요. 딱 뜯어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아니... 음 맛있죠. 장난 아니죠. 아니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럽죠. 응. 아직 근데 난 놀란 게 여러분들 뭐냐면 두께 감이 있으면 또 안에가 사실 찔려야 되는데 부드러워 그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구워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 때 80에서 90%까지만 구워서 이렇게 보내준대요 와. 왜냐? 마지막 남은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게 고기가 안 뻣뻣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그 잡내 하나도 없죠 음, 가구. 고기 잡내보다 지금 제한때 잡내가 더날거 같아 요 <웃음> <웃음> 고기는 전혀 없어 제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,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냐고요? 항공님 사이즈. 자, 들어보세요. 자. 아, 어, 저기, 두개 너무 크지 않아요? 어, 안 들어가세요? 저기, 죄송한데,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에요. 일단,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네. 음. 어때요? 양파 조합도 또 다르네요. 그죠? 음. 와, 이게 대박이라니까요? 우와. 이게 숯불에 구운 거라 그런지 진짜 잘 어울려요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자, 와... 고기도 4개를 올리네요 아 이거 가득 채워야죠 이렇게 짜잔 와. 보이시나요? 나 2개 올렸는데도 입이...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저도 옆에서 같이 먹어보고 있는데 아 진짜 사운드가 좀 다르네 양파 더 좋은 거 먹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, 소리가 왜내 양파보다 더 크게 나요? <웃음> 아예 감사합니다 와 아, 그럼 이제 비빔면이랑 한번 또 드셔보실까요? 아 비빔면이요? 네. 아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푸르륵 잡아야 되는 거구나 네. 자 초보에서 여러분들 아, 죄송합니다 네, 먹습니다 <웃음> 저이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? <웃음> 와... 맛있죠? <웃음> <웃음>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디컨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욕망의 먹방 이렇게 먹는 느낌 진짜 <웃음> <웃음> 그래 저렇게 먹... <웃음> 아 <웃음> 진짜 맛있어 그래 아까 이 소리를 언제 했었어야 돼 아... 비빔면 이야...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, 그러면 맛있다. 이제 쭈꾸미 한번드셔보실까요 기름칠 했으니까 아, 네. 자... 튼실하죠? <웃음> 맛있어요? 부드러워 한번 드셔보요죠 젓가락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, 이거는 손으로 손으로 네. 예. 아, 니 이거 는 손으로 드이요 아, 아, 이거 이거 나거잘드세요예좀거운거좋 아, 해요 아, 네. 와 매콤한데 이나이 나도 요와 맛있죠. 매콤한겠요 아, 이어어요 아, 예, 네. 저, 예. 근데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다른 음식으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아, 그러니까 이 기름진 맛이 폭발적인 어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, 이야... 네. 음. 와... 여기 장점이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양념장을 여분으로 줘요 아~~ 그래서 어, 나는 살이 비벼 먹고 싶은데 뭐 채소를 더 추가해서 먹고 싶은데 어.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동봉되어 있는 양념팩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어, 한번 소면 드셔보시죠 자 여러분들 맞죠그 참기름 하나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어, 느낌이죠? 응. 응. 그러니까 실제 여기 사장님도 참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... 뚱카롱 어. 이게 뚱카롱 아, 드셔보셨어요? 아저 무시해요? <웃음> 아 저기 <웃음> 죄송한데... <웃음> 저 서울 강남에서 왔어요 <웃음> 이게 그 패키지거든요? 아 이게 패키... 와, 와, 어, 패키지예요? 어 15구가 들어있는 패키지인데 저... 녹저 먹어봐도 돼요? 네 드셔보세요 네. 어때요? 근데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해요 그죠 그게 포인트인 마카롱이에요 아 진짜요? 네, 뚱카롱인데 먹을 때 뭔가 크리미하게 딱 씹히는 게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는 마카롱이라서 되게 유명해요 아 음. 어,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도 사실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네.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저한테 안 주는 데는 진짜 저 어, 진짜. 그래서 진짜 찐 리얼 반응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냥 다 맛있게만 드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한번 고구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. 고구마 대박 일단 위에 쫀득쫀득하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달기는 어때요? 그렇게 안단것 같아요 그죠? 그렇게 네. 단 느낌 없죠? 장난 아니죠 자 이제 편하게 좀 식사 좀 하실까요? 네네 저는 사실 아까 요, 요 조합으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쭈삼도 유명하잖아요 응 와... 습니다 와, 너무 맛있다! 아, 진짜! 행복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실력파 청년들의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음. 사실 어마어마한 맛집이라서 이미 유명한 집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검증된 것만 다지 보면 네. 또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도 먹어보고 그 어떤 거 하나 뭐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집에 시켜서 드셔도 진짜 웬만한 맛집 네. 음식이 아, 맛집 음식들이 어, 이미 유명한 곳이니까 오고, 오는 거죠. 네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 다음 주또 만나요? 네 다음 주또 홍사운드님이에요? 네아 그때도 또 맛있는 게또 준비가 되어 있겠죠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진짜 진짜. 어. 또 어마어마한 어.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홍사언니님 사랑합니다 네. 사랑갑니다 양상국님 <웃음> 다음 주에 네. 또홍사언니님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<웃음>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